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흰남로에 이어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리고 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14일 발생했다. 기상청은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마돌은 14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300북은 해상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 기압은 9 9 4 h 치 최대 풍속은2 1 76헤치다. 남마돌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유적지의 이름이다. 남마돌은 열대저압부 상태에서 다소 동쪽으로 이동한 뒤 14일 방향을 틀어 북서진하며 위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까지 서북서진해 18일 오후 3시쯤에는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300북은 해상에 도달하고 이때쯤부터 점차 북쪽을 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심기압은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39126의 진강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급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다. 남마돌은 오는 19일에는 강급 강도를 유지한 채 일본 가고 시마 서북서쪽 약 210북은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다. 15 이상의 바람이 부는 영역인 강풍 반경에 제주가 포함된다. 남마돌이 이동하는 경로의 해수면 온도는 고온인 28에서 29도의 달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려면 대기 상하층의 바람 방향차가 작아야 한다. 14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제주 인근까지는 이런 연직시여가 작은 편이다. 태풍이 다가올 때의 대기 상하층 바람 방향차에 따라 태풍이 규모를 유지한 채로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는 아직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4일 5일 후 태풍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니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14일 오후 3시 기준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310북은 해상에 있다. 강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3호 태풍 도르복은 이날 오후 3시 일본 도쿄 동쪽 약 2190북은 해상에 있고 하루 안에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4호 태풍난마돌의 북상에 대비예술이 원해, 축산, 산사태태양광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4일부터 태풍상황종료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14일 10시 30분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제14호 태풍난마돌이 규슈남서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경로가 유지될 경우 제주, 남해안, 동해안의 농작물, 농업시설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날부터 수리원의 축산시설, 산사태, 태양광, 과수화상평 매물지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리시설 점검은 위험등급 저수지 669개소 등노후함및 태풍피해 저수지 대상, 응급복구 상황, 수위관리, 균열 누수,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 배수장 1303개소, 배수펌프 가동상태 및 가동입력 배치상황 배수로 4306km, 배수로 내흙, 수초 등 이물질 정비상황에 대해 실시한다. 육군 2작전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이 14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화생방 제독 차량으로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2022.9.14 뉴스1 뉴스1 최창호 기자 사진 이꼬은 뉴스1. 육군 2작전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이 14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화생방 제독 차량으로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2022.9914 뉴스1 뉴스일 최창호 기자 사진이꼬르 뉴스1 원해 시설은 전남, 경상, 강원, 제주지역 취약시설 1개소 과수원 578시설 460대상 태풍 대비 조치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연결상태, 경사지 피복 조치, 방풍망 정비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축산시설은 집중오후 8에서 20일 및 태풍피해 시설 306개소 대상 응급복구 상황 배수로 정비, 시설 장비 결박,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제14호 태풍남마돌이 14일 오전 3시 께 발생해 향후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기상청은 이날 제14호 태풍남마돌이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의약 1300북은 해상에서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2 3 0의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13의 속도로 동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태풍 남마돌은 이날 오후께 북진하기 시작해 이후 북서쪽으로 방향을 든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19일 오전 3시께면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2 8 0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마돌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 유적지의 이름이다. 태풍 남마돌이 어디로 향할지는 북위 30도를 지나는 시점에 전향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와 일본기상청 JMA,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등도 태풍남마돌의 19일까지 예상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상청과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다만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남마돌이 21개 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제12호 태풍무이파는 이날 오전 3시 현재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31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7미터. 강풍반경 220 배강고강 세벽을 유지한 채 시속 12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다. 태풍무이파는 오는 15일 새벽에 중국 상하이 인근 내륙으로 상륙해 북상한 뒤 17일께 칭다오 인근 내륙에서 열대저 앞으로 약해질 전망이다. 또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괌 북동쪽 약 2340북은 해상에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 5 m 강풍 변경 300의 강도 강인 상태에서 시속 14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무르복은 오는 16일 오전 3시께 일본 도쿄 북동쪽 약 2750북은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2호 태풍무이파와 제13호 태풍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산사태 태양광은 산사태 취약 256개소 및 대형산불 피해지 1 0개소 배수로 정비, 사방시설 정비, 퇴적물 준설 여부 등 점검 산지 태양광 116개소 배수로 확보 상태, 토사유출 및 붕괴 우려 여부, 공사 중 지역 방수포 도포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다. 과수화상병 매몰지는 경사지, 산비탈, 하천 인근에 위치한 매몰지 172개소 대상, 배수로정비, 토사유실대비 피복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아직 태풍진로 등 변동성이 높으나 정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소관 분야별 취약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며 태풍 영향 전까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인 등 임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 고당부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14일 새벽 3시께에 발생해 19일께 제주 먼바다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모델마다 태풍 경로에 대한 예측이 달라 향후 태풍의 진로가 주목된다. 기상청은 이날 제14호 태풍남마돌이 오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300북은 해상에서 발생해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1m. 강풍반경 240배 세력으로 힘을 키우며 시속 5호의 속도로 남남동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남마돌은 이날 밤 북서진하기 시작해 19일 오전 9시께면 일본 가고시마 서쪽 약2 8 0분 해상에서 강도 강으로 발달한 상태에서 시속 12의 속도로 북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 제주와의 거리도 약 3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마돌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 유적지의 이름이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은 태풍 남마돌이 20일 오전 대만 쪽으로 방향을 선호해 23-24일께 대만 북쪽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은 태풍남마돌이 20일 오전 대만쪽으로 방향을 선호해 23, 24일 께 대만 북쪽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현재 이 태풍의 19일까지 예상 경로에 대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와 일본기상청 JMA 등은 우리나라 기상청과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는 태풍 남마돌이 계속 북상하지 않고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정체하다 20일 이후에는 대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뒤 23, 24일께 대만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입하는 이날 새벽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 310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 중심 최대풍속 초속 30쯤미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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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괌 북동쪽 약 2340북은 해상에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미터, 강풍 변경 300의 강도 강인 상태에서 시속 14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무르복은 오는 16일 새벽 3시께 일본 도쿄 북동쪽 약 2750북은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제12호 태풍무이파와 제13호 태풍무르복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태풍남마돌 NANMADOL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태풍의 향후 질과 한반도 쪽으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제26구 열대저압부 태풍남마돌로 발달해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1300 해상에서 시속 1 3 m 속도로 동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96헥토파스칼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230,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관측됐다. 남마돌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 유적지의 이름이다. 태풍은 오후 3시 기준 오키나와 동남동 쪽의약1280 해상에서 16일 오전 3시에는 오키나와 동남동 쪽약960 해상까지 사람이 걷거나 약간 되는 정도인 시속 6에서 18의 속도로 천천히 서북서 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전 3시에는 서귀포 남남동쪽 약 280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며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 강풍강경은 350, 최대 풍속 초속 35m, 태풍강도는 기차가 탈산하는 정도인 강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마돌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델은 태풍이 일본 규슈 쪽으로 꺾거나 일부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은 태풍이 서쪽 타이완 방향으로 가는 경로도 보이는 등 변동성이 크다. 며, 태풍으로 막 성장해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커서 오는 16일에야 명확한 진로가 결정될 듯하다. 고전했다. 한편 오전 3시 기준 제12호 태풍 무이파 MUIFA는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310 해상에서 중국 동해안 방향으로 북서진 중이며 제13호 태풍 무르복 m 미알비계에은한괌 -E 북동쪽 약2340 해상에서 북서진 중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공식 확인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음 주중 제주 남쪽 해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륙 상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난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135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6의 속도로 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94의 첵터파스칼이고 최대풍속은 20일 시속 76, 강풍반경은 250다. 이 태풍은 오는 18일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240회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태풍 비상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태풍 비상구역은 북이 28도, 동경 132도 안쪽 구역을 의미한다. 오는 19일 오후 3시쯤 일본 규슈지방 가고시마, 북북 서쪽 210해상의위치에북위 32도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강풍 반경이 제주 전역과 부산, 통영 등의 닿을 전망이다. 이 경우 태풍 최대 풍속은 초속 37m, 시속 133, 강도는 강이다. 이는 기차가 탈선할 정도 색이다. 이후 진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오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마돌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예상 강수량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동해안 상륙을 목전에 뒀다. 14일 오후 3시 기준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3 1 0분 해상까지 북상한 무이파는 최대 봉속 초속 3미 m 시속 140, 강풍 반경 200주모다. 상하이 남쪽을 통해 상륙한 뒤발에만 보아에만 부근까지 내륙을 통해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강도는 강이고 상륙하며 점차 세기가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특보를 발효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동쪽 먼바다를 따라 북상 중인 제1 3호 태풍 무르복은 오는 15일 오후쯤 일본 도쿄 동북동쪽 약232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전망이다. 태풍으로 공식 확인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음 주중 제주 남쪽 해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륙 상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난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350북은 해상에서 시간당 6의 속도로 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 9 4의 첵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20일 시속 76, 강풍 반경은 250다. 이 태풍은 오는 18일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2 4 0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태풍 비상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태풍 비상구역은 북위 28도, 동경 132도 안쪽 구역을 의미한다. 오는 19일 오후 3시쯤 일본 규슈 지방 가고시마 북북 서쪽 210 해상에 위치해 북위 32도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강풍 반경이 제주 전역과 부산, 통영 등의 닿을 전망이다. 이 경우 태풍 최대 풍속은 초속 37m, 시속 1 3 3 강도는 강이다. 이는 기차가 탈선할 정도 색이다. 이후 진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